오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자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유주택수를 처분할 것인지 자녀에게 증여를 할 것인지 서울질 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하는 조치를 10일 시행한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1일부터 이 조치를 시행하려 했지만 시행일을 정부 출범일에 맞추기로 결정했다.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법률이 아닌 하위 시행용 개정 사항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 이전을 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년간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집을 팔수 있다는 것이다. 또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통해 양도차익의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동산 관련 세무사들은 매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성호 세무사는 인수위가 지난달 31일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다주택자들의 상담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 20에서 3 0건 상담하는데 절반가량이 서울 강남 집을 처분할 것인지 증여할 것인지를 묻는다고 설명했다. 이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집을 팔기보다는 자녀에게 증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장환 세무사는 전세를 낀 주택을 자녀에게 넘기는 부담부 증여를 함께 저울질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매도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보유주택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매도 시점에 대해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인 이달 말까지 처분해 올해 부과될 보유세와 종부세를 피할 것을 조언했다. 이성호 세무사는 5월 내 잔금까지 모두 치르면서 매도할 것을 추천한다며 만약 이 시한을 넘으면 이미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 만큼 연말까지 가격 주의를 봐가면서 내년 초부터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끝날 때까지 매각 기회를 노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대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도 거래가 얼마나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 다주택자들이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매도 또는 증여 버티기를 결정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